할로겐 사용으로 출고된 올류 크루즈입니다 할로겐의 용량 개선과 함께 색온도를 바꾸고자 입고되었습니다 라이트 테스터기의 차량은 정렬해 조사각 및 칸델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양쪽 모두 칸델라 수치는 양호해 보이나 우측으로 많이 틀어져 있네요 준비한 제품은 브라비오 터미네이터 SP 바이펑션입니다. 2등식 바이펑션 차량에 적용 가능한 제품으로 제품 보증 기간 2년을 제공합니다. 해당 튜닝을 위한 별도 구조 변경이나 서류 작업이 필요 없으며 국토부 인증을 받은 합법 제품으로 검사 통과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바이펑션 타입 차량에 장착이 가능한 건 아닌데요. 장착 가능한 차종 리스트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더스트캡을 탈거 후 기존 할로겐 전구를 제거합니다. 브라비오 LED를 장착합니다. 브라켓 노치가 모두 정확히 걸도록한후 패스는 6시 방향이 되도록 해줬고요 전원을 인가해 라이트를 작동시켜봅니다 시원하게 잘 들어오네요 이제 라이트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무신 방지 그리고 제조사가 이도하는 밝기 구현을 위해 정확한 조사각 세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조로 확인한 수치입니다 차량 등록증에 검사 통과를 위한 사전 인증 스티커 부착 및전산 등록을 마치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해당 작업을 위한 별도 구조변경이나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좌측은 한록은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어두운 야간 시야에서는 물론이고, 라이트 색온도가 바뀌어 드레스업 효과로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소주, 그 합법, LED가 필요하시다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